체중 변화가 없다 식단은 잘 지키고 있는 중인데 근육량이 늘어서 체중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팔굽혀펴기 자세가 엉망이다 교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냥 하는 것보다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오해하고 1분 일본 휴식하는데 1분이 엄청 길게 느껴진다 횟수를 늘려야겠다 진짜 대놓고 방해하네 방해하지 말고 그냥 자라 그냥 좀 나가있어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양이 안좋아